자, 지금부터 벤스 연장 프로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로 연장 상담세회통으겠습니다 박수 한번주 <웃음> <웃음> <웃음> 다시 한번박성 이상한 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웃음> 안녕하십니까 광수TV의 논장 성광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처음 장사를 한그 이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좀 도움 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애써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논현동에서 가게를 두 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양재동에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세 개의 매장을 운영하면서 매출은 한 6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사는 26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어, 다섯 번 정도 망한 것 같아요. 다섯 번 망하면서 노하우가 쌓인 부분을 유튜브로 통해서 창업하시는 분들을 도와주고자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 평상시에 제가 말을 잘하는데 여기 올라오니까 <웃음> 조금 긴장이 되네요. 저기 혹시 고등학생들이세요? 어, 떻게 알고 오셨어요? 네? 동아리. 아, 동아리? 뭐 장사동아리가 있나요? <웃음> 아니 제가 구독자분들이 그 10대들이 거의 없어요 다 이제 창업하시고 나름대로 인생에 이제 사회 첫발을 내딛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30대 40대 50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뿌듯한 게 고등학생들이 다스이이렇게 쩌러미 앉아계셔서 아제팽이가 어 하고 <웃음> 물어본 겁니다 재미없죠? <웃음>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줘야지 굉장히 와 닿을까 이런 부분을 먼저 고민해 봤습니다 고민을 하다 보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제일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얼마면 가게를 창업할 수 있어요 이걸 제일 먼저 물어보세요 근데 그거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본인들이 장사를 할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부터 본인이 장사를 할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장사를 할수 없는 사람인가 그 부분을 먼저 판단을 해보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본인 스스로가 장사를 할수 있는 사람일까? 이거부터 먼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골목식당에 2대 100반집 요즘 좀 타게 이슈가 되셨죠. 그분이 보시기에 장사를 할수 있는 사람 같습니까? 혹시? 어, 저도 그분 방송을 보면서 그분은 장사를 하시면 안 돼요. 그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 장모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결혼한지 1년밖에 안 됐는데 10년을 제가 장모님을 고쳐보려고 많이 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은 예전에 제가 운영하던 가게를 장모님이 하는 일이 없으시니까 하나를 운영 한번 해보시라고 넘겨줬습니다 근데 이 분은 우리 장모님은 어떤 경우냐면 은 일단 아까워 하세요 손님한테 이제 손님이 두 접시 세 접시 먹는 반찬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 하다 보니까 남는 음식을 또 재활용을 해요 그럼 제가 말려요 어머니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혹시라도 걸리면 우리 문 닫아야 됩니다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다시 또 재활용을 하자안 바뀌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쉽게 말하면 우리 반찬 중에 옛날 빨간 소세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시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장사하시는 분 중에 3분의 1은 그러고 장사를 하고 계세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고 혼내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그랬더니 어느 날은 화가 나셨나봐요 화가 나셨는지 손님 앉아서 밥 먹고 있는데 여자분이 테이블의 자를 조금 뒤로 뺐어요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 의자를 빵 차면서 말씀하시는 똑바로 하자 손님한테 손님이 놀래서 이런 경우가 있냐고 저희한테 따져요 고쳐졌을까요 혹시? 제가 10년째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원래 제가 맡겼던 장사는 말은못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와서 저녁에 바쁜 타임에 나오시지 마시라고 항상 부탁을 하는데도 나오세요 나와서 영업준비하기 전부터 실갱이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묵사발을 국물을 얼려서 살얼음해서 손님들한테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칼로 깨는 거예요 칼로 깨면서 니네도 오다 죽었어 나 여기서 오늘 스트레스 다 풀고 갈거야 진짜요 칼로 깨면서 직원들 하나하나 붙들어 놓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 제가 두손두발 듣고 지금은 안 나오세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장사에서 본인들이 혹시라도 한 번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장사를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장사할 사람인가? 그거부터 먼저 판단을 하고, 가게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 아니면은, 어디 자리를 얻을까, 아니면은, 어떤 컨셉을 해서 내가 성공할까, 그런 게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가지 얘기를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여자분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두번째 제가 한번 상담할한그 고위공무원 분이 한분 계세요 공기업인데 굉장히 굉장히 요직에 계시고 그런 분이 갑자기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워낙 고위공직 분이시니까 상담을 잘 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분이 바로 위에 상사가 그만둬 너 자천 시킬 거야 지방 가서 공무원 생활해 가사를 하려고 한강 다리에도 계속 왔다 갔다 몇 번을 했대요 근데 그런 상황을 듣고 직접 오셨어요 왔는데 아이고야 이분은 장사하면 안 된다 그런 판단이 확 들더라고요 일단은 이분 성향이 제가 말을 한번 시키면 답답해 죽어요 사장님 혹시 하시는 일이 어떤 건가요 이러면 한참 뜸을 드셨요 한참 한 10분 정도 걸려요 내가 상사라도 저 사람은 환장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하시려고 하길래 제가 절대 하지 마시라고 본인이 당신이 장사를 하면 100% 망하니 절대 하지 마시라고 차라리 집안 가서 공무원 생활 끝까지 하시라고 늙어 죽을 때까지 본인이 나오는 순간 와이프나 모든 가족들은 다 늪에 빠질 거라고 굉장히 심한 말로 제가 설득을 시키고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분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왜 나는 장사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러고 또 문자가 온 거예요 못 알아들으세요 하지 말라는 이유를 바로 앞에서 직설적으로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분은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장사를 하시면 안 된다 본인이 살아남을 방법은 공무원 생활 끝까지 하다가 연금 받아서 생활하십시오 본인이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고 제가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분한테는 그게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